이제, 수술하러 가시죠? 네, 저는 관계자니까요. 네, 아까 뭐라고 하셨죠?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? 지금요? 네. <웃음> 네! 두세 달은 무조건 안 피는 걸로 약속. 네, 수술하고는 안 피는데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풀티비 시청자 여러분. 트랜스젠더 유튜버, 쌀이 없어요입니다. 이번에 제가 눈이랑 코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, 드디어 내일이에요 먼저 저는 컴플렉스가 코예요 코가 보면은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쪽으로 좀 휘었어요 그래서 코를 휜 거를 좀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코 재수술을 상담을 갔는데 코를 하면 눈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제눈 컴플렉스가 뭐냐면 졸려 보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매몰로 살짝 올리기로 했어요 12시간 뒤에 저는 수술 하고요 지금부터 금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뀐 얼굴 기대해 주세요 느낌이 좀 달라요 오. 예전은 폭발할 것 같은 어. 느낌이라 그러면 약간 화산처럼 어. 어. 빵~ 어, 막, 막 이런 붙여요. 거면은 어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 입니다 음, 지금은 수술 6주차예요 어때요? 다이좀 많이 잡은 것 같나요?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, 많이 붓기 빠졌죠 근데도 아직은 붓기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말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럼 눈만 보이잖아요? 그럼 정말 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일텐데 혼혈 모델 소리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저의 성형 6주차 후기는 마치도록 할게요